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이벤트 두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퀘스트 형태로 매일 해야 되는 알데바란 수확제는 9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어, 열심히 참여시 이러한 어,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 퀘스트 NPC 모고바바의 퀘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 해당 퀘스트는 모코모코 야시장에서 진행하므로 루테란에서 항해로 가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명절 퀘스트로 받은 이 쿵떡은 40개 그 다음에 파푸니카 열대과일은 30개를 받을 수 있고요 해당 퀘스트를 완료하셔야지 이제 매일 참여할 수 있는 티켓팅 전쟁 퀘스트가 열립니다 이 티켓팅 전쟁 퀘스트 완료할 때 쿵떡 11개와 열대과일 9개를 받습니다 원정대당한 캐릭터만 가능하므로 부캐릭까지는 이 퀘스트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교환 보상을 받기 위해선 꽃이전과 왕갈비가 필요한데요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던전, 어비스 레이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어비스 던전은 노말, 하드 상관없이 꽃이전 18개와 왕갈비 6개씩 드랍이 가능했고 어비스 레이드, 아르고스는 3패 기준으로 이제 꽃이전 25개와 왕갈비 6개를 드랍 가능했습니다 군단장의 경우는 아직 제가 돌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해봤네요 어,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에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리 재료로 알데바란 선물세트 특으로 만든 다음에 매주 수확제 돌파석 상자와 폐온으로 교환이 가능하고요또 주간 제한으로 이제 보름달 머리띠 상자를 두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폐온과 수확제 돌파석은 매주 한개씩 소모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챙길 수 있어 보이고요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이제 몇 개씩 가져가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개수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캐릭터 지금 두개만 키우는데 본 캐릭터, 부 캐릭터 딱두개를오해하의 우물까지만 플레이했을 때 쿵떡은 71개, 파프니카 열대와일은 63개, 꼬치전은 72개, 왕갈비는 24개로 받았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충분히 원하는 것들 다 챙겨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두번째 이벤트는 가을안부 편지 이벤트인데요. 10월 13일 정기점검 전까지 진행되며 보상 수령 기간은 10월 20일 정기 점검 전까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우표 세 가지를 포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편지 보낼 때 여기 랜덤, 여기서 랜덤으로 선택해서 받습니다. 이게 받게 될 경우, 이 감사소포 안내, 여기 적혀 있는 1 0 가지 아이템 중에서 랜덤으로 한개 받게 되고요. 이 편지 보내기 위한 우표는, 어, 게임 접속할 때한 개, 그 다음에 공명의 기운을 소모한 카우스 던전 1회 클리어 시한 개, 가디언 토벌에서 영혼을 수확할 때한개 이렇게 총 3가지를 받게 됩니다.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3개씩 받아서 그냥 꾸준히 참여만 하시면은 3배수로 이렇게 보낼 때마다 특별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총 21개를 보내게 되면은 폐온 10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9월 15일 업데이트로 추가된 이벤트 두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폐온 100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일매일 참여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영상을 끝으로 모코모코 야시장에 모코코 씨앗을 찾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